애들 더 들어오면은 저희 오늘 방향 바꾸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향을 한번 바꿔서 각자 집을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예요너왜 기어다녀? 어..어..아..아니야 왜, 기어 어, 어, 왜 저한테 시비세요? <웃음> 아니.. 그냥 멀쩡히 걸어다니면 될걸 기어다니길래 얘기를 한거야 그래서 사이드 사람들이랑, 사이드사... 지금 너 각도 차별하는 거야? <웃음> 저같이 우뚝 선 사람들은 아, 얼굴 치워 부담스러우니까. <웃음> 야, 너 같은 각도 차별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뭐라고? 이 각도 차별... 잃어버리면 은 <웃음>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 각도 차별하지 마. 이 중력 차별자야, 그라비티 차별자. 너뭘 뭘 버리냐? 너... 너 지금 나한테 쓰레기 버려? 아니요 그냥 바닥에다 버린 건데요? 내가 바닥이란 뜻이야 지금? 그쵸? 어? <웃음> 이런 각도차별자들 <웃음> 아, 나 진짜 아랫사람 이거 진짜 내 이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안 입고 갔어? 오늘 아랫사람 없거든? 일단 채우고 음... 바꾸자 아야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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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잠깐 저땅파땅파 진짜 인생 종 치고 싶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네 각도 그냥 다 어떻게 해버려 그냥? <웃음> 아 이거 비트 찍는 거못 참는단 말이야 나부터 뽑아봐도 돼? 그럼! 그래 이거 뭐야 어디야? 나 그대로야? 나 그대로야 설마? 그렇네 야나그대로나나 나잇! 나나이스어 적응한 대로해요 나이스. Nice. 써봐. 어 나도 그대로인데? 어? 아니 어 나도 뽑아볼래. 설마 다. 라이씨. 잘가. <웃음> <웃음> 어? 나도 그대로 같은데? 와우. 한편이는 팬이면... 어, 여기 어디야? 그 각도면 나랑 똑같다 한편아 지금. 나랑 지금 한편이랑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 이렇게 딱. <웃음> 종의 손도 돼요. 한편이랑 나랑 그러면 같이 집 지으면 돼 오늘. 형 그러면은 랜덤 블럭 어디 있어요? 나 랜덤 블럭 여기 있어. 이리로 와. 오케이. 응, 이거 이거. 어, 너 도끼 있네. 그거 엄청 빨리 캘수 어. 있어. 그걸로. 아, 진짜로? 응. 봐. 어 봐. 이거 형 줄까? 어, 나 너무 좋지. 잠깐 기다려. 지금 주면 안 돼. 여기다 <웃음> 떨어. 떨어져. 여기다. 어디로 아니, 떨어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못. 예, 잘못 생각했어. 던져? 잘못, 던져? 잘못 생각했어. 던져? 아니, 아니, 아니,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아, 뒤로 떨어짐? 여기다 던져. 아, 오케이. <웃음> 제발. 누가 웃지? 방금 무슨... 웃은... <웃음> 진짜? 아 너무 대놓고 봤는데 야 이... 감도차별자 웃지마 넌 네. <웃음> 우리를 비웃을 자격이 없어 <웃음> 너무 허망하게 날아가는 게 너무 웃겨 <웃음> 아, 그걸 이렇게 던져 <웃음> 어, 진짜... 형 내가 하나 더 뽑아줄게 그래 나 이거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냥 이걸 쫙 넓히자 우리아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나 그냥 한동안 그냥 엄청 캘게 아! 아니면은 가운데 저원블록을좀 캐다올래 나는 저기 2D씨 네? 원블록이거예요 혹시? 뭐야 네, 이거예요 내가 먹으려면 어떤식으로 먹어야 되지 이거? 깔때기 아래설치하려고요아 좋다 내가 연비각도로 와서 먹으면 그래도 몇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비켜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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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일부러 위에 던졌잖아 내가 아닐까? 봤어 너 내가 비로서 무조건 될줄 알았지 야너 고개 위로 어. 하고 던지는 거 봤다고 내가 아 마크가 그런 것도 그현이 됐어 <웃음> 진짜 널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다 내가 아니 근데 뭐 침대 어... 의미 없어 한편아 내가 종 줄게 종 종? 너가 오케이. 그토록 좋아하는 종 제발 <웃음> 모, 야, 위로 올라간 거 봤어? 점프하는 어? 너의 애잔한 모습 진짜 불쌍했다야. <웃음> 그거를 어떻게든 짓겠다고 <집게> 점프하고 앉아있네. <웃음> 아, 잡아 줄줄 알았지. <웃음> 입으로 물려 그랬지. <웃음> <웃음> 오, 됐다. 이거 어떻게 못쓸려나너타 봐. 타죠? 우클릭. 안타지는데 안장이 없어. <웃음> 진짜. 너 뭔가 중력에 대한 개념이 없니?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인슈타인 몰라? 아인슈타인? 어. 아인슈타인 씨가 뉴턴 아니에요? <웃음> 우리 오늘 집 만들어서 투표한 다음에 그거 집 1등한 사람 다음번에 정상 중력 플레이 할수 있게 해 주자. 아, 어, 오케이. 어. 진짜 오 좋다. 좋다, 좋다. 이거 한 번은 탈출해야지 안 되겠어. 혹시 푸디야? 음. 네. 이거를 계속 해다 보면 나무도 몇개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나온다 나온다 어... 그 앞으로 올라가서 하시죠 아오 근데 너무 물러기 가까워서 부담스러운데요 음. 그러면 제가 닫아드릴까요? <웃음> 저 너무 지금 땅에 코 박고 <웃음> 저기 죄송한데 라미님 네? 이쪽 저희 땅이라서 이쪽까지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설치했거든요? <웃음> 그러면 저쪽으로 좀 확장을 좀 하세요 이거는 저희 지금 여기가 우리 현관인데 이어졌잖아요 같은 집 살아요 지금? 아니 여기다 제가 먼저 설치했다고요 나 이거 뜯어? 어어? 어? 뜯으면 이거 뜯어? 나 바닥 뜯어? <웃음> 나 <이거 웃음> 당신 바닥 뜯어 나도 아. 어? 아니 어, 그럼 라이터로 불 붙입니다 <웃음> 아이, 써보지 마십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이제 정상중력에서 살기로 했어 둘것 같아? 더! 아! 어, <웃음> 와, 큰일 났네. 와. 한편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네. 이거 봐. 우리 집 문이야. <웃음> <웃음> 람보르기니야? <웃음> 어. 와우. 약간 그 자동차 걸윙 도어 같은 느낌. <웃음> 비싼 자동차네. 게다가 너 밖에 서 있어 봐. 어. 집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 <웃음> <웃음> 이거 그거 아니야? 면회 왔을 때. <웃음> 자만이래? 아니요, 아니, 저는 여기 표지판으로 꾸미고 있었어요. 위에. 흐앗... <웃음> 이거... 붙다 내가? 어, 잡았다. 점프해서 잡은 거 맞쌉. 어허허허허어 컨트롤! 어... 야, 여기다 따라야지! 아... 어. 여기가 여기구나! 체케빈한 팬... 젊은 나이 여기 잠들다. 아니!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니야. 형 저희 이렇게 된거 로망으로 가죠. 어떤 로망? 저게 촛불로 이제. 불시가너 중력이란 걸 모르니? 산패이 <웃음> <웃음> 중력 원피스로 <웃음> 리얼 그런 듯. 너의 이런 포인트가 네. 네. 날 정말 열받게. <웃음> <웃음> 형 지금 너무 단조로워요. 이렇게 <웃음> 예, 일반적인 걸로 우승할 수 없어. 아 포인트야? 네네. 근데 어차피 다른 애들도 집 블럭은 다 그냥 엉망일 거야. 아 오케이. 어 한편아. 예. 그리 <웃음> 옷걸이. 아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오, 이런 인테리어는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음, 약간 이불장 같은 느낌. 네, 예, 이건 아이디어로 선구로 보자. 음, 아이디어로. 어, 형 판다. 집에 판다까지 있어버리는거야 사기쳐버려 <웃음> 이거 난 너무 싫은데? 아침 알람 <웃음> 주인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웃음> 호날두 가바차기제트비 <웃음> <웃음> 제트디 슛 <웃음> 제트디 슛어 <웃음> 이거 피닉스 빙. <웃음> 문을 쓰면은 블럭을 많이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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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와... 아, 아 이거 아니야. 어. 방향 아니야. 방향 이거 아니야. 어, 근데 형 아이디어 좋다. 이거 그치? 어. 네. <웃음> 아, 나 정상 중력 된 거구나. 와 원래 이런 세상이야. 우리가 사는 데가... 이야... 이렇게 생겨먹었어. 어... 이렇구나. 저제 라미아 좀 비켜 줄래? 나 집으로 좀 돌아가게. 사냥꾼이 왜 사냥하면 벽에다 장식해 놓는 거야? <웃음> <장애! 웃음> 머리 박아 놓는 거 있잖아. 사냥꾼. 어? 그거야 지금. 근데 머리가 움직이는데 형? <웃음> 잘 받아. 잘 받아. 잘 받아. 이거 오케이. 하나밖에 없는 조명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나 숨고리고 있어. 있어. 어, 어. 여기 내캐지긴해내 손으로? 달고 있는 거 같은데? 어디갔어? 형? 말을 해봐! 어디갔냐 형! 형! 형! 저기 누워봐 가서 여기? 응 <웃음> 음. 뭐 어때? <웃음> 어, 한편에 너 그렇게 머리 바꾸지 않아? 너 이렇게 그랜저라면서 자는구나? <웃음> 아형요형코 힘이 대단해가지고 반성할게 <웃음> 많은 아이구나 너 <웃음> 아 됐다. 야 소파. 아야 어 의자. 에이 뭐야 이거? 저희 집이잖아요.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아, 아, 어. 아, 가택 침입이야. 나가. 아, 어, 어. 아, 나가 나가. 아, 이거 안 돼. 선 넘지 어, 이거는. 아, 길짜 도로 닦는 거야. 도로 닦는 거. 아, 아 도로 닦. 아,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아, 도로 내가 알아서 해 줄게. 기다려 봐. 아 제가 못간도로잖아요 아, 네갈수 아, 지금... 있게 해 줄게. 사... 저기 사거리 만들었는데 아안돼 여기는 아무튼 안돼아안돼뭔 일이야 이게 지금 <웃음> <제가 웃음> 아까 다 버렸는데 혹시 진옥빛 다랑문은 필요 없어요? 어 다랑문 주세요 다랑문 잘 던져야 돼요 유리 유리 넣어줘요 오케이 넣었어 얼음이잖아 대충 유리라 어기면 돼요 아아 안줘안줘아 <웃음> 아, 미안 미안 아준줄 알았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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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유리 어 바다 랜턴 오형 바다 랜턴 제가 사키쳐서 받아올까요? <웃음> 그걸 그렇게 다 들리게 말하면 어디만 해봐 <웃음> 어 내가 곡괭이로 내리칠 거야 어디만 아, 네, 해봐 바보야 서울알 아는 거지 네딘 딘으로 빌어볼까요? <웃음> <웃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웃음> 야 우리 이런 거할수 있다. 벽면을 양탄자로 도배할 수 있네. 이거 문으로 막을게 천장. 북한식 막아지잖아. 그래. 중력에 대한 <웃음> 개념이 없어? 중력을 쿠마한테배워 그렇지. 오, 야, 오, 이거 평, 환기시킬 이거. 함께 시킬 때. 와 굴뚝. 굴뚝. 뭐 연기 때? 불뚝 <웃음> <웃음> 너무 가까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하 아, 예나 아, 부담스러우셨구나 네네 음스 <웃음> 이걸 뭐라고 우겨야되냐 이걸 이거 이거 뭐라고 우겨야되지? 머리가 아프네 <웃음> 아, 이걸 뭐라고 우겨야 이거 돌려주고 올까요? <웃음> 아니 근데 조명 포기할 수 없긴 하거든 지금 아 이거 조명으로 위쪽에 설치할까? 수, 아! 야, 차라리! 여기다 뭐. 설치해! 여기! 근데 부수니까 나오는데? <웃음> 진짜...뒤질래?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웃음> <너> 몰랐잖아 <웃음> 나도 모르긴 했는데! 제가 불 붙인 거 대신 붙여드릴게요. 이거 라이트 비한 거라서 아 잠깐만! 안 돼요! 아 길은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좀 그래요 길이 아 불만 붙여드릴게요! 불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네. 기다려봐요! 일단 좋습니다. 아, 어디다 해드리면 되죠? 아 네. 네. 어, 좋다. 큰 힘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 갈색 여기 또 갈색? 어우. 됐다. 와. 와, 형 이겼다. 우리. 어, 됐다. 유승이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날아간다. <웃음> <안다>. 날아간다. <나랑> <웃음> 저분 지, 집에 가시는 방법이 특이하네. <웃음> I don't know.